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어제 올라왔던 경제신문의 이제 기사인데요. 정부는 선선분양,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러면서 선선분양을 하려고 애서는데 건설사는 선분양을 하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건설사가 선분양을 못하고 만약에 후분양을 할 경우에 과연 우리들한테 돌아오는 그 타격과 뭐 어떤 그런 시세의 영향은 어떤 게 있는지 이걸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 누르시는 거. 오늘은 이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이후에, 2023년 이후에 국내 주요 건설사가 아주 상당수가 대기업들일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선분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선분양을 제한을 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건설사들이 벌점을 이제 받는 경우에, 그거를 다 합해가지고, 어 여태까지는 아마 그게 어 누계 합산으로 적용을 하지는 않았던가 봐요. 근데 이제 이게 2023년부터는 어 누계 합산으로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벌, 벌점을 계산하는 방식이. 그렇게 하면 벌점 폭탄을 맞을 것이 크게 늘어난대요. 선분양은 주택 가격의 이제 80% 정도를 완공 이전에 중도금 등으로 돈을 미리 받는 거죠. 그리고 입주할 때 나머지 이제 잔금을 치잖아요. 그렇게 하는 제도인데 분양을 하면서 자금을 이제 미리 해수를 못하고 어 그렇게 되면 자금 압박이 받을 수, 올수 있겠죠. 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어왜 그런가 잠깐 볼까요. 아, 환경신문에 29일 100대 건설사가 최근 2년간 받은 벌점을 누계 합산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절반이나 되는 45곳이 그 벌점이 1점을 넘겼대요. 그리고 10대 건설사로 상위 10대겠죠. 상위 10대 건설사로 범위를 딱 좁혀보면 더 심각하답니다. 공사를 한 것이 많으니까 벌점도 많이 쌓여있겠죠. 10곳 중에 8곳이 선분양에 제약을 받는 그런 건설사라는 거예요. 그 건설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물산 뭐, 레미안 브랜드죠? 삼성물산, 현대건설, GS, 포스코 건설, 대우, 다섯 어, 개 건설사 가운데는 1점을 밑도는 곳이 단한 곳도 없기 때문에 이 다섯 곳은 전부 후분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떡하죠? 어, 주택, 근데 왜 이제 이런지를 또 한번 살펴보면요. 주택 공급 규칙에 이제 따르면 벌점을 1점만 받아도 분양을 골조공사 3분의 1 이후 이 뼈대 올라가는 거 있죠. 지하공사 다 하고 골조공사를 3분의 1 이상 했을 때그 이후에 분양을 할 수가 있대요. 벌점을 1점만 받아도. 3점에서 5점이면 3분의 2 이상 공정을 진행을 해야 분양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점수가 5점에서 10점이면 아예 그냥 골조공사 완료를 하고 나야 분양을 할수 있답니다. 만약에 10점을 초과한다, 이 벌점이 그렇게 되면 사용 검사, 입주 우리 그 사용 검사 준공 받는 거 있잖아요. 그 사용 승인 떨어져야지만이 분양을 할수 있대요. 이런 일이 있네요. 그 건설사들은 건설 현장에서 부실 시공 등이 이제 적발이 되면 벌점을 받는데 어, 그 동안은. 어, 현행 평균 방식은 현장이 많을 경우 평균을 나눌 그 쪽수가 많으니까 영향이 크게 없었는데 어, 그래서 그냥 아주 아니하게 도덕적 회의를 가져올 수 있었대요. 근데 지난 1월부터 누계 합산 방식으로 그걸 바꿨답니다. 어,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건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대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현장 백곳을 관리하는 건설사가 어, 전부 두 곳에서 이제 각각 2점 1점의 벌점을 받았다면 현행대로 하면 평균을 내면 100분의 3점이 되는데 100곳을 관리한다면 점수 2점 1점 받으면 100점 중에 3점이잖아요. 근데 합산 방식으로는 이렇게 합하면 3점이 되버린대요 그래서 100배로 불어난답니다. 100배로. 3점짜리가 100분대로 보는 그런 방식인가봐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2023년 1월부터는 이 합산 방식이 바로 그대로 시행이 된답니다. 그러면 건설사 그냥 시공 그 현장 한군데서 점수가 1점만 사여도 그건 1점이 넘는다 소리네요. 합산을 하니까 굉장히 심각해지네요. 이 점수 지금 현재 누게 합산되어 있는 벌점을 이 시뮬레이션을 해놨더니 현재대로 시뮬레이션 하면 현대건설이 12점이 높습니다. 아까 10점이 넘으면 완공 후, 사용성이 떨어지고 나서 분양을 할수있겠죠 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 소리고요. 어, 그, 유예기간 끝나는 2023년 1월부터는, 어, 이렇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아까 5점에서, 뭐, 5점이 넘으면 3분의 2 이상이었던가요? 아휴, 점수를 방금 봤는데, 돌았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어, 5점에서 1 0 4이면 골조공사 완료. 그 다음에, 어, 점수가 3점에서 5점이면 어, 3분의 2 이상 완료 어, 이런 그 점수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뭐당히당이될 어, 그런 점수네요 이게 삼성물산이 그나마 1.79점 이고요 1점만 넘어도 3분의 1 이상 골조를 올려야 된다 했죠 현대 엔지니어링이 0.77 입니다 그나마 뭐선부양을할수 있는 현재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밖에 없네요 10대 요 시행사 중에서는, 시공사 중에서는, 어, 요런 방식입니다. 어, 근데 건설업계에서는 이게 이런 그 합산, 누계합산 방식이 너무너무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시행령은 이렇게 개성이 되어 있네요.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어, 하고 있는 게 2023년 이후에 3기 신도시나 이런 거는 사전 청약까지 받았잖아요. 뭐, 후분양은 고사하고 사전 청약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어, 건설사에서는, 어, 사전 이거, 저 분양을 아예 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이 정부에서 하는 건 누가 가면 시공을 합니까? 너무 모순 되긴 모순 되네요. 이러네요. 어,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도 1, 2년 더 앞서서, 선분양 하는 것보다도 1, 2년 더 앞서서 분양하는 제도인데, 어, 건설사 관계자들은 벌점 때문에 선분양을 못하게 됐는데, 사전청약을 독렬를 하니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말로 하소연하게 생겨있네요. 어, 그래놨더니 국토교통부는 이제 벌점 기준을 어, 수정을 하겠다는 걸 이제 이렇게 검토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어, 나중에 벌점 수위를 요 실제 시행되는 그 이전에 시행 전에 기준을 재정비할 거랍니다. 그럼 법을 말로 바꿔놨는지 <웃음> 만약에 이 법대로 여기 혹시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가정을 하면요. 2023년부터잖아요. 2023년부터는 그 지금 이제 부산에는 지금 당장 오늘 동호수 추첨을 했던 대연 3부역 같은 경우도 일반 분양이 거의 2,500세대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엔 2022년도잖아요. 내년에 분양을 한다면 선분양을 할수 있죠. 근데 그게 2023년 1년이 더 지나가고 밀려서 2023년 1월이 되었어요. 그러면 시공사가 롯데하고 현대거든요. 그럼 선분양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뜻이죠. 집다 지어놓고 아까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중공 떨어지고 나야 분양이 가능하더라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전부 후분양이 될 거고, 이 벌점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어, 분양을 하고 싶어도, 대단지, 초매무더권 뭐, 역세권, 뭐, 인류 브랜드, 이런 데는 못할 거기 때문에, 어, 분양도 할수 없어. 선분양을 했다 해도, 3년간 전매제한이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번에 허거에서, 분양가를 이제 주변에 동급의 어떤 그런 단지들의 분양가를 끌어와서 적용을 할수 있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고그 분양가 어떤 그런 그 분양 가격 적용하는 게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게 생겨 있고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거를 선분양을 하고 싶어도 만약에 요법 그대로 적용이 돼서 시공사에서 하지를 못해서 후분양을 할 경우에는 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죠. 만약에 이게 그대로 시행이 된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몇년안된 준신축 아파트 아니면 향후에 아파트가 뭐 새로 그 완공이 되면 새 아파트가 될 지역에 어, 이미 주인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조합은 입주권 이런 거는 가격이 나중에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일반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선분양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 후분양만 하게 되고 후분양을 하게 되면 그것도 후분양이면 적어도 몇년 뒤에 물량이 나온다 소리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몇년 동안은 새 아파트를 구경을 할 수도 없어지게 되는 어, 내년 안에 분양을 안 하는 그런 어, 그 단지들은 점수 벌점 사인 업체가 시공을 하는 곳은 분양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니 너도 나도 후분양을 하게 될 거고 잔뜩 올라갈 거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한번 오늘 같이 공유를 해봅니다. 그냥 지나가면 이게 뭐 별거 아닌가 이래 싶지만 국대보에서 이거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한다면 어, 아파트 가격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몇년 동안 끼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거 벌점 제도입니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뭐 그런 부분이라서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오늘 대연 3구역에 동호수 추첨 후에 상담 전화 받느라고 너무너무 오늘 바빴었습니다. 어, 좋은 동호수 추첨 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어, 거래를 하셔야 될 때는 초롱부동산에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